지망생인데 오드리 액번 전시회를 갔을 때 샀던 에코백이고요 저희 연기 선생님께서 항상 매면보다 내면을 갖거라 내면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연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셔가지고 이걸 보자마자 꼭 데리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데리고 온 친구고요 세월호 리본 잊지 말자 라는 걸 다짐을 하며 갖고 다니고 이거는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랑 처음으로 맞춘 우정반지인데 항상 멀리 있어도 같이 있자라는 의미로 아 이거는 마이 타투 중학교때부터 여기다 하고 싶었었어요 약간 제일 섹시한 느낌이랄까? 엄청 아파서 힘들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류시화의 별의 못을 바다 그걸 영어로 바꾼 거예요 내일 인투어 스타라고 그리고 제가 사실 세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얼굴에 잘안 바르거든요 화장을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을 때나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메이크업 도구인데 이거 바르면은 피부가 좀 하이 보이거든요 아이라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뷰러해야지 눈에도 더, 눈도 더 커보이는 느낌? 다이어리는 중학교 때부터 좀 썼던 건데 그때부터 모았던 스티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쓰기 너무 부끄러운데 스티커가 그런 말들이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 다이어트! 이런 거라던가 우트라 스튜피드 이런 거돈 많이 썼을 때 붙이면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횡하면 되게 열심히 안산 느낌인데 이렇게 꽉꽉 차있다던가 이렇게 붙여져 있다거나 이러면 은 되게 열심히 산 느낌이 저는 받아가지고 저희 남자친구랑 저랑 애칭이 평광과 온달인데 이것만 써놓으면 약간 좀 밋밋하지만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더 예뻐 보여가지고. 남자친구가 500일 날 사준 지갑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강아지 반려견 땅콩 등록증이 있어요. 볼 때마다 약간의 더 책임감이 강아지한테 더 갖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서고 브랜드인데 이게 작은 가슴들, 작은 가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웃음> 작은 가슴들 너무. <웃음> 저같이 굉장히 속상하지만 작은 가슴들을 위한 속옷집은 아닌데 목이 좀커 보이는데 효과적이고 편안해요 입을 때 그래서 저 처음 입고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카드는 이렇게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어 주로 쓰는 카드는 이 신한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하나은행 월급 카드인데 월급이 여기로 들어오면은 카카오뱅크 카드에 다 넣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다 넣는 이유는 그 적금 자유적금 중에서 26조 챌린지라고 하는 적금이 있는데 매주 하루를 정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증가하는 거예요. 1000원을 하면 1000원, 한주는 1000원, 그 다음주는 2000원, 그 다음주는 3000원 저는 3000원을 해서 6개월 26조 뒤에는 1만원 정도가 모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재밌게 적금을 들고 싶어서 이거는 남자 친구랑 같이 커플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을 받으면은 일정 금액을 넣어서 좀 데이트 할때좀 부담 없이 할수 있어서 좀 좋고요. 그리고 남는 돈은 그 다음에 뭐 다음 달로 이월을 하든 또는 뭐 커플 옷을 사든 뭔가 그렇게 하기로 지금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